아, 네, 와인에 대해서 좀더 깊은 이해 그리고 좀더 쉬운 접근을 원하신다면 어 와인 나라와 요리 인류가 함께하는 클래스 꼭 추천드립니다. 평상시에 와인을 굉장히 즐겨 마시는데 내가 너무 모르는 게 많다 이러신 분들한테 정말 강추해드리고 있습니다.